안녕하세요 파요생의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조금 네 오늘은 저번 영상이라서 칼을 제대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칼의 사용법이나 이제 칼의 사용법이나 이제 칼의 용도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싹다 다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칼에 있는 선에서는 영상을 영상싹다 소개시켜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오늘 영상이 꽤나 길어질 예정입니다. 저 어, 소리 왜안 나니 나는? 이거 나도 소리나게 하고 싶다 고아됐지 일단. 일단 가장 기본적인 펜렌치 나이프 부터 볼게요 프치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던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 날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 끝부분 팁요 앞부분 제일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세한 걸 자를 때 사용합니다 세세한 걸 자를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세한 걸 자를 때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죠 중간부분은 이제 야채를 썰때 이런 식으로 사사사사썰때 사용하는 거고 끝부분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뼈, 뼈 같은 걸잘라낼때 이제 칵 내려 찍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칼 잡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지금 제가 대본이 없이 하도 대본 없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조금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난칼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요런 식으로 위에서 봤을 땐 요런 식으로 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켜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잡을 때는 이제 뼈나 뼈나 이제 뼈 같은 걸 자를 때아니 단단한 걸 자를 때 사용하는 방법이구요 단단한 걸때는캉내어 찍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구요 그 다음 요런 식으로 잡을 때는 이제 요 끝부분으로 세세한 걸 자를 때 쓰는 방법이구요 요런 식으로 잡을 때는요 이제 세상을잘때 이런식으로 잡고 사용합니다 이런식으로 잡고 사용합니다 네 프렌치 나이프의 소개는 끝났고요 프렌치 나이프 같은 경우는 워낙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굳이 제가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잘 다, 다 아실거라 믿습니다 네그 다음에 소개해서 기다릴거는 야슬이는 제가 따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야슬이 따로 설명은안드릴거고요 다음 클리버입니다. 클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축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클리버 같은 경우에 덩어리 덩어리이진 이제 덩어리 덩어리 이제 덩어리 고기를 자를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뼈 같은 거 두꺼운 뼈를 자할때 사용하는 칼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무게로 무게로 내려 찍는 용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야채를 썬다고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걸로 야채를 써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건 중식 칼이랑 다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클리버는 클리버 용도로 사용하게 좋습니다. 제가 이걸로 사용하다가 균형을못잡아가지고 그대로 손가락을 잘라버린 적이 있거든요. 경험담입니다. 어찌됐든 클리버 같은 경우에는 날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요. 날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무거워요. 무겁고 무겁고 깨나 단단해요.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찍는 데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영화에서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살인마들이 쓰는 용도로, 네, 살인마들이 쓰는 용도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뼈를 잘때 사용하는거지 어, 뼈를 잘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건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게 치즈 나이프입니다 치즈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치즈 나이프 또는 토마토 나이프라 불리는데요 토마토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요것보다 조금 더요 요 톱날이 여기까지 와있어요 여기까지 와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치즈 나이프입니다 치즈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은 요리는 사용하지 않아요 요리는 사용하지 않고 어 기본적으로 먹을 때 사용해요 먹을 때 서빙할 때 서빙할 때 사용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서빙할 때 이런 식으로 치즈를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크로 콕 집어가지고 여기 여기 포크 부분이거든요 여기 포크 부분이어고 이쪽으로 콕 집어가지고 내 네, 서빙을 할때 이렇게 드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 요리용으로 쓰진 않아요 이 치즈나이프를 치즈나이프 요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어, 서빙할 때만 쓰는 거는 제가 왜 가지고 있냐 저도 모르고 샀어요 그냥 치즈 나이프라길래 샀어요 저도 모르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거는 카빙 나이프와 카빙 나이프와 가돈데요 카빙 나이프와 가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사점이 많죠 유사점이 굉장히 많은 나이프들인데 일단 카빙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요거 세세하게 일단 조각을 하는 정도에 쓰입니다 일단 조각도도 식 식품 식품 전용 조각도가 있거든요. 이제 조각도 따로 사용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빙은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카빙 나이프만 쓰고 있습니다. 카빙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작은 물체들을 깎을 깎거나 이제 껍질을 깎을 때 그리고 뭔가 이제 필링 필링 그러니까 어 오렌지 껍질이나 얼음지 껍질이나 이제 레몬 껍질들을 이제 조금씩 발라낼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제 그걸 사용하고 나서 어 이제 카빙을 할 때. 이제 조각을 할때 쓰는 용도로 쓰입니다 일단 이거 같은 작업은 잡는 잡는 방법이 요런 식으로 해서 잡거든요 저한테,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서 잡거든요 저이렇게 잡고 그리고 세상을거잘때 요렇게 잡습니다 잔망방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 건데 어든지금 뭐 문자가 계속 오는데 문자는 무시해 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가도 같은 경우에는 가도 같은 경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가도 같은 경우는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필링 그러니까 껍질을 깎는 용도로 쓰는 거죠. 껍질을 깎는 용도로 쓰고 가도를 위해 작은 가이들 조각 을 쓰는 겁니다. 아니면 또는 이걸로도 조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로도 어 작은 야채들을 짜내거나 이런 것 저것 할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거는 본나이프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본나이프를 하나씩 준비해두는 게 좋다고 드렸죠. 이본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한 단단한, 이제, 단단하고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가지고 뼈나 이제 고기를 자를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칼인데요. 일단 이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이런 식으로 잡고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사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잡고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잡고 사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잡고 사용해가지고 뼈 같은 걸발라는때 굉장히 좋거든요. 어, 일단 잡고 사용하는 방 자체가 조금 다른 칼이랑 다른 게 조금, 다, 조금 다양해요. 이칼 같은 경우에는. 이칼 같은 경우에는 나 세세하게 뼈 같은 걸 발라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뼈 같은 거 두꺼운 거 자를 때는 이런 식으로 자꾸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클리브 클리브 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칼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 칼을 사용해서 뼈를 잘라내기도 합니다. 어그 외에도 뭐이칼 같은 경우에 일단 가도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웬만하면 가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 교차오염이 될 수도 있어요. 교차오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교차오염이란 게 무엇이냐면, 일단, 어, 이, 이 음식물을 사용했을 때이 음식물에 있는 세균이, 어, 저 음식, 저 음식은 만 돼. 이 칼을 사용함으로써 똑같이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 세균이 옮겨감으로써. 어쨌든 그런 오염,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가도로 사용하지 않는,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가도로 사용하시고, 하시고 싶은, 싶으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깨끗이 씻고 사용하세요. 간혹 가다가 이거를 가도로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일단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 사용해야지, 괜히 이걸 사용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브레드 나이프. 브레드 나이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죠? 빵칼입니다, 빵칼. 빵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웬만해서 이렇게 잡고 사용하는데, 이, 웬만해서 이렇게 잡고 사용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잡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잡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고 두꺼운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요리용 빵 같은 경우에, 바게트나, 아니면 무슨, 어, 호밀빵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두껍고, 긴게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잡고, 쓱쓱쓱쓱 잘라야 되요 쓱쓱쓱 잘라야 되는데, 가다 한 번씩 이렇게 잡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손목을 꺾기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사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빵칼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도 토마토 나이프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토마토 나이프들 이거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고, 조금 더, 아니, 가로도 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마토 짤 때도 이걸 사용할 수, 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이거 토마토 나이프를 겸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도 제가 말한 교차오염 같은 그런 거에, 그런 거에 이제 민감한데, 혹시 교차오염 생기지 않냐고 느 물어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씻고 사용하고, 진짜 깨끗하게 씻고 사용하고, 뜨거운 물에 소독을 한번 하고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차염은 저는 걱정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교차염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뜨거운 물에 한번 소독을 하고 쓰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카빙 나이프입니다. 이거는 아까는 카빙 나이프인데, 왜 생긴 게 달라요라고 하면 이거는 스테이크 나이프라고 불리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크 나이프라고 불리는 칼인데, 굉장히 날, 굉장히 길고 날카로워요. 굉장히 길고 날카로운데 굉장히 길고 날카로운데 이 칼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테이크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자를 때 서빙할 때 쓰는 용도입니다. 이것도 서빙할 때 쓰는 용도인데 어 서빙할 때 바로 앞에서 스테이크를 잘라주는 용도 이거 일본 영상에서 자주 보실 거예요. 일본에 일단 일본 스테이크 굽는 영상에서 자주 보실 텐데 이 칼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크를 바로 앞에서 구워줄 때 구워줄 때 바로 앞에서 이렇게 스스스잘라가지고 구워주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제 칼 같은 거, 이제 햄 같은 거, 살라미 혹은 이제 살라미라던가 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도 어쨌든 칠면조 다리 뭐 아니면 뭐 칠면조 같은 걸를자를 때도 사용하고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데요 이것도 칼 잡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습니다. 굉장히 연한 살에 연한 살을 그냥 금방금방 잡는 용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잡지 않아도 된,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고 썼다가 오히려 칼이 칼 부분에 일단 날부분이나 손가락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볼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연한 살을 바르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도 무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바입니다. 대바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 대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선뼈를 잡아내거나 이제 생선, 생선을 잡아서 사용하는 건데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한국인이라면 시장에서 엄청 자주 봤을 거예요. 시장에서 이거 가지고 생선 대가리를 잡는다거나, 아니, 생선 내장을 발라낸다거나, 생선 뼈를 잘라낸다거나 하는 것을 매우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는 방법도 따로, 따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잡고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고 쓰는데, 강가를 이렇게 잡고 쓰시는 분도 계세요. 뭐, 어떠시고 잡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뼈를 발라내는 용도이기 때문에, 뼈를 발라내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기도 하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용도가 다양해요. 용도가 다양하다기 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선을 잡는데 모두 쓴다고 보면 돼요. 웬만 모든 것을 쓴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어나, 연어나, 이런 민어 같은 그런 경우에, 그런 조금 뭐지? 잔뼈가 많은, 이제 갈치나 이런 잔뼈가 많은 생선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대발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런, 데 그런 갈치나 이런 것도 이제 덩어리 덩어리 낼때 이건 대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인 이제 이 이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어류, 이제 어류를 정,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아니라 면 굳이 대바를 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상호모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 우스바입니다. 우스바 같은 경우에는 야채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야채칼로 불리기도 하거든요 이 야채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넙덕하고 중식도의 작은 외형, 작은 버전처럼 보이죠 이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야채에서정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시미, 대바 우스바 이런 식으로 세트로 사용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트로 사용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스바 같은 경우는 에 기본적으로 야채넥선 정도입니다 야채넥선 정도라서 기본적으로 정목도 거의 비슷해요. 프레시 나이프랑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씁니다. 야채를 썰는 정도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경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냥 그냥 총 치면 잔점 부러지기도 하는 그런 나이프예요. 제가 한번 부러 먹었어요. 그래서 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아틀란스, 아틀란틱, 아틀란틱 셰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껍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팡팡 쳐도 조금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일본에서 나오는 일본에서 나오는 지금 일본 요거 지금 요거 네이밍이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일본에서 나온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고 가볍고 연해요 연하기 때문에 잠도 부러지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채성 용도 외에는 잘안 쓰는 법이긴 한데 저같은 경우는 여러 용도로 쓰고 있죠 네 물론 우스바도 여러 용도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어 우스바 같은 경우에도 역시 교차오염 교차오염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처럼 여러 용도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 용도로만 저처럼 한 가지 용도로만 쓰시거나 프렌치 라이프 대용으로 쓰시거나 안 그러시면 어열 소독을 한 다음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어 이제 사시미죠 사시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카롭죠 날카롭고 한쪽 면만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도 카빙 나이퍼가 다르게, 한쪽 눈만 이렇게 깎여져 있어요. 깎여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을, 이쪽을 이용해서 포를 뜨거나, 이제,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오른손잡이용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오른손잡이용으로 만들어진 거면, 이런 식으로 깎여있고, 왼손잡이용 같은 경우는, 반대쪽에 이렇게 깎여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헤르, 헤르때 사용하고요. 헤르뜰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100 어우, 어, 어쨌든, <웃음> 제가 지금 말이 꼬여가지고, 잠시, 알리 소리가 는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해낼 때, 때 사용하고 아니면 혹시 뼈를 발라낼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어... 해낼 때, 때 사용하는 겁니다 해낼 때, 때 사용하고 딴 정도는 거의 안쓰죠 거의 안쓰는 정도고 사시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냥 전문적, 전문가들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저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자꾸 사용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사용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저는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고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사용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어, 바닥이 되고서라도 이렇게 쓱쓱 잘라낼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칼 소개는 끝났고요 이편의 마지막으로 이제 칼 소개는 안할 겁니다 이제 칼 소개는 안할 거고 이편의 마지막으로 칼 소개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2부작으로 하던 칼 소개는 끝이 났고 아 3부작으로 하던 야스리, 칼 소개는 모두 끝났습니다. 자, 봐도 박수. 네. 여기까지 파요색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